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운 좋게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죠. 이번에도 좀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럴 동안 지금 저희가 빠른 속도로 이런 부평물들을좀 수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랜드마크도 빠른 속도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곧그 나머지 그 잔여물들을 수집하는데 한 두세 번 왔다갔다 거리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비둘기들이 아니 비둘기가 아니죠. 갈매기들이 버그가 걸렸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시켜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좀 많이 더디죠. 아, 앞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볼게요. 자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자 지금 저희가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음좀 역할이 겹쳐있는데 역할이 좀 겹쳐있죠. 나중에 구조하는 사람들은 정말 물만 만들도록 지시를 내릴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이동을 시킬까요, 말까요? 좀 고민이긴 한데. 이동시킵시다. 지금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다음번에는 이런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이동합시다. 여기에 사람들 구출하고 갈매기도 없고 위쪽에 있는 갈매기도 또 구하고요. 그 다음에 판자쪽으로 이동해서 뭐 이것저것 얻어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네요. 음. 솔직히 저런건 불필요하긴 한데 에 모르겠어요. 자, 일단 랜드마크 먼저 정리를 합시다. 자, 이런 사람 구조하고요. 갈매기도 구조합시다. 호잇! 그 다음에 또 랜드마크가 또 어딨죠? 어, 여기도 가능하겠네요. 구조합시다. 남은 시간에는 음, 고기보다는 나무를 좀 얻어야 될것 같아요. 자 나무를 구해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자 새로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물을 열심히 만드는 거 보니까 굳이 물을 전문적으로 만든 사람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을 또 수집가로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게 어떨까요? 좋아요. 아 여기도 수집시키면 되겠네. 호잇 됐죠? 아... 아쉽게도 이 아이들은 일을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슬프네요. 자, 그동안 또 이제 집이 좀모자르기 시작하니까 음. 집을 좀 만들어줍시다. 자, 이, 이 집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자, 나무들 좀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나무가 약간 애매모호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무를 사용하는 건물들을 몇 개씩 돌리다 보니까 좀 신경 안 쓰면 바로 쭉쭉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긴 해요. 어디보자. 행복하네요. 이제 남은 건연구 포인트만 좀몇개더얻면될것 같은데. 판자촌. 판자촌에 사람이 있었나? 갑자기 궁금한데. 여긴 또 뭐야. 버려진 모터 모트. 그 모트. 그리고 여기는 물. 갈매기. 갈매기. 음. 어찌하면 좋을까요? 음 이쪽으로 가가지고 나무를 좀 열심히 모은 다음에 좀 맵을 리셋시켜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죠? 보세요. 산들이 많아지니까 자원 수집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시작했죠. 보기 좋네요. 자 플라스틱도 중요하니까 플라스틱 쪽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시다. 여기 있는 것만 정리하고 바로 이동을 할게요. 아 그래요. 고기 챙긴 것도 잊으면 안 돼요. 고기는 아시겠지만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신경안 쓸래야 안쓸 수가 없죠. 여기다 할게요. 그런 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동합시다. 어 이쪽도 있네요. 호잇? 아 안되는구나. 다음번엔 여기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자 드디어 나무가 7 0 0대해 회복이 했어요또 창고 저장 용량이 부족해지는 것 같긴 한데 음. 창고를 좀더 늘릴까요? 늘려도 되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하나만 더 지울게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볼게요 자, 고철들이 부족하기 시작했죠. 이제 다음번에는 고철을 좀 신경 써야겠네요. 고기도 가져왔고, 플라스틱도 가져왔고, 행복하네요. 자, 어느새 물이 물60 이상 회복이 됐죠 음식도 마찬가지고요음 그러고 보니까 좀 고민인게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건조대를 하나 더 지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뭐 이런것도 지으면 되긴 한데 아니다 건조대를 만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건조대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하나 짓고 이 사이에다가는 작은 걸지어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죠. 좋네요. 자 수집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보기 좋아요. 일단은 뭐 플라스틱은 자주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니까 바로 이동을 합시다. 그 다음번 이동해야 될게 아 이것도 아깝긴 한데 에이 모르겠어 요 그냥 자 이런식으로 이동하는게 맞겠네요 호잇 이동합시다 빨리 연구포인트하고 고철이 필요한데 아 여기 때마침 고철이 있죠 여기서도 고철이 나올거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자 일단 랜드마크 정리 좀 할게요. 여기가 먼저 중요하죠. 철거 구조 그 다음에 음 여기도 철거를 합시다. 자 그러고 난 후에 고기도 났고요자 고기가 두 부근 대나 있죠. 이쪽에 있죠. 지정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정을하고요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게 지금 나무들이 상당히 많죠. 챙깁시다. 확대 확대. 좋아요. 이 아이를 좀 아, 어. 이렇게 합시다 아이 비둘기들이 아니 비둘기래 여기 갈매기들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죠 이렇게 정어리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해요 잠깐만 헉! 제가 이거 실수로 틀어놨네요 정어리 에라이 정어리 다 먹었죠? 에이 나빴어 자 이건 제가 실수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야 정어리 스무 개 넘는 걸다 먹었니? 그걸 또아 이러면 머리가 아프죠 이제 막바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연구소는 어디 있을까요? 저희 그냥 어,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다음번에 지금 먹을 게 상당히 많죠. 고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보트도 있네요. 다음번엔 여기를 좀 신경 쓸게요. 이, 이 라인 정리 속도가 슬슬 빨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좋네요. 나중에 내부적으로 운반자를 좀 고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쌓이는 자원들을 저 자발적으로 좀 옮기게끔 지시내길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고 여기도 올라갔네요. 어, 보기 좋아요. 얘도 구조해야 되는데 왜 안오지? 왜안 왜안 기분 탓인가? 뭐 기분 탓이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조금만 더 수집한 다음에 바로 이동을 합시다. 고기는 다캔것 같네요. 이제 나무만 좀 신경을 쓸게요. 나무는 중요하니까요. 한 800개만 되면 이동할게요. 아, 또 어느새 먹을 게 부족하죠? 바로 만들게요. 일단, 물은, 음, 제한을 겁시다 이제. 한, 지금 몇 개가 제한이니, 우리? 60, 100 정도 되네요. 일단, 저장고 하나만 더 만들고, 여기다 하나 더 짓고 3 6 어? 100인데? 어떻게 된거지? 이렇게 더 많이 저장할 리가 없는데? 자 그러면 제 안에 봅시다한 130까지만 아니지 아, 130까지만 생산하도록 이렇게 지시 내릴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거의 다 정리가 된것 같죠? 좀만 힘내볼게요. 어, 벌써 다 됐네요. 아, 그러면 이동합시다. 지금 먹을 것도 다 낚은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아 이쪽이 아니죠. 잠깐만. 여기 갔던 데죠. 이거 여기 말고 여기도 말고. 그래요. 이쪽을 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시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이동. 제발. 아. 이런 인원들이 살고 있는 섬이 아니에요. 아쉽게도. 헉! 그래도 다행인건 여기 책 연구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죠. 정말 보기 좋네요. 자 우선 빨리 비워야 돼. 잠깐만 뭐여? 아 다시 돌아왔잖아. 실수했네요. 여기는 몇개 남았니? 아 실수했죠? 그럼 남은 거는 이쪽으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웃음> 에라이, 진짜. 아 연료도 부족하니까 연료도 좀 채워놔야 돼요. 자, 갈아넣읍시다. 일단은 기름정제소에서 기름을 좀 만들고요. 우리 해초 얻어야 되니까 해초 얻으면서 이동합시다. 아 다시 돌아올 줄이야. 이거 맵 리셋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수학이란 거는 어, 수학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고기를 좀 많이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건 낚읍시다. 중요하니까. 어디 갔니? 여기 있고. 또 어디 갔니? 아래쪽에 있었는데. 왜안 보이지?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 있구나. 그래.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플라스틱이 또 부족하죠? 플라스틱은 닦아봅시다. 나무는 한 800개 정도는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또 대기를 할게요. 자, 고철 얻었고요. 헉! 아, 저장 공간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머리 아프네. 또 창고를 만들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인데 어, 더이상 이제 만들수가 없죠 공간이 안나와요 일단 내비둡시다 이정도로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바로 이동을 할게요 고기만 낚은 다음에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데가 어디죠? 이쪽 말고 이쪽 말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잠깐만 우리 그아니 어디죠? 뭔가 좀 놓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는 다 먹었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그냥 포기할 거고요 에이 그냥 여기 암초로 가서 바로 먹고 리셋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이동을 합시다 일단은 여기로 이동할게요. 호잇. 나머지 애들 알았어 따라와. 그냥 모르겠다 나도. 갈매기 필요 없고 버려진 모터보트 이런 거 필요하고 저거 외로운 섬인가요? 그러네. 또새 친구를 구할 수 있게 됐죠. 아 잠깐만 아, 책을 책 여기서 볼 줄이야 잠깐 왔다갔다 거려야 될것 같은데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옵시다 여기도 연구 포인트? 아니구나 자 일단 빠르게 철거를 합시다 자 이렇게 지시 내리고 그 다음에 다음 꽃 해초 아 뭐야 해초 이미 먹었잖아 에이 거짓말쟁이들 진짜 아 뭔가 낚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이것만 먹고 바로 이동합시다 지금 저희가 고기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수집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낚였죠 우리 자 여기는거 있 빨리 철거합시다 됐어요 자이 아이가 돌아오는 즉시 연구 포인트 먹으러 이동했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게요 여기는 분명히 안 먹은 것 같아 딱 보니까 아 이건 좀의외긴 한데 하아. 아 뭐야 이거 먹었잖아 에라이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일단 이런식으로 이동할게요 호잇 한자촌 나쁘지 않죠. 근데 저희는 연구 포인트가 필요한데, 어허 이건 좀 곤란하죠. 좀더 앞으로 가니까 고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다 자리 잡고 필요 없지만 구조를 합시다. 어이 구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로 구조합시다. 새 친구 여기도 일단 빨리 차 걸어갈게요. 어우 상당히 많네요. 좋네요. 여기도 되나? 구조할게요. 일단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될것 같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수학 담당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너네 배고파도 안줘 어차피 일도 안할 거잖아 자 정어리 좀만 더 만듭시다 나중을 대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철거 한데는 금방금방 진행이 됩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벌써 13명이 됐죠. 그래요. 벌써 철거를 했고 여기도 아 여기도 가능하나? 이거 좀 볼게요. 가져옵시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고철을 얻으러 이동을 할게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 아니고 아 이거 또 낚을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전에 먹은 곳 아니에요? <웃음> 예, 헷갈리긴 한데 여기도 좀 기분이 그래요. 이 아이들이 거짓말 치는 것 같아. 여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모터보트도 다 처리를 했네요. 이제 남은 건 여기죠. 여기만 처리하고, 또 낚인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동을 해볼게요. 아, 뭐야. 이제 마크 떴죠. 이 거짓말쟁이들. 이것도 그러면 낚일 것, 낚은 것 같아. 아,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동해봅시다. 아이 갑자기 궁금해졌어. 자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호잇! 연구 포인트가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음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먹고 리셋을 합시다. 리셋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일단 미리 기름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어 거짓말은 아니었네요. 가져옵시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게 헤쳐도 그 이거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게요. 이아이 데려와도... 이제 머물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닌가? 아! 데려올 수 있네요. 데려옵시다. 만약에 대비해서 데려올게요. 호잇! 자... 연구 포인트 다 얻었죠? 사람 구하기가 이렇게 힘드나? 연구 포인트하고 일단 남은 연구 포인트가 뭐인지 한번 볼까요? 소형은 필요 없고요 낚시오도 막은 좀 필요하죠? 아이아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아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비둡시다. 자 그걸 동안 또 나무가 800개 이하로 떨어지려고 하죠? 이런건 좀 챙겨야 될것 같아요. 챙깁시다. 확대시키고 한 3명 3명 투입시키면 금방금방 수집이 될것 같아요. 벌써 다 찼어? 말도 안돼 이거 그만 합시다 너 많이 찼어요 잠깐만 여기 마크가 떴죠? 이거 먹여야 될것 같아 얘들 반응이 올것 같죠? 아 뭐야 버그잖아 너무하잖아 이거 포기할게요 에이, 또 낚였습니다 또 멍청하게 낚였죠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것그리 우리 해초류 아키우긴 하네요 하도 이쪽을 안 봐가지고 이게 작동하는지도 몰랐는데 하긴 하네요 재료를 보니까 하긴 하는 것 같아. 뭐 어찌 됐건. 자또 물이 다 차기 시작하니까 물을 좀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에다가 저장고를 좀더 지으면 되겠죠. 호잇 됐어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사실 소득이 좀 많이 없긴 한데 뭐 아무리 어때요. 일단 계속 이동을 하면 언젠간 좀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아, 더 이상 이동하는 건 쉽지가 않네요. 다음번에 시작하자마자 맵을 리셋 시켜가지고 연구 포인트나 사람을 좀 얻는 거에 집중을 할게요. 어느새 또 플라스틱 폐기물이 또 800개 이하로 떨어졌지만 금방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